고그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하롱베이 가고 있어요 하롱베이? 네. 내가 오빠가 약속 지켰네 네 우리 하롱베이 가는데 되게 좋은 차 탄다 <웃음> 보시다시피 지금 리무진을 빌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 뒤에 친구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고요 저희를 안내하는 직원이고 편해요? 편해요 시원해요 아트웨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저... 의차는 마사지도 있네요 마사지 있어? 네 마사지 아 여기 마사지 기능도 있구나 네. 오, 오빠 자석은 그렇게 안 좋은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하롱베이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어, 요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되 있죠? 화이팅, 꼬렌. 터미널, 아, 여기 그, 휴게소야? 음식 먹을 수도 있고? 월남 푸드? 네. 네. 고마워요. 한지. 한지. 아, 화장실. <웃음> 화장실 따라가려고 했었데 지금. 소세지 먹고 싶은데안 사줄까? 돈 없어? 여기 오늘 월급 받으셨거든요? <웃음> 뭐 먹고 싶어요? 아, 응. 어이몇 개? 오빠만 먹고 싶어 오빠만? 오빠만 먹어? 응. 하나하나 응. 비싸네요 비싸다고? 응 한옥에서 한옥 넘 2만, 2만 5천 동이면은 대략 한 1250원. 조금 비싸긴 하다. 응. 이것도 천 원이네. 비싸네, 편의점이. 아, 아, 여기가 뭐, 비싸네. 뭐, 여기다 비싸. 뭘 것도 비싸고. 음. 어떤 거지? 뭐, 어떤 거지? 응. 그래, 음, 그래. 뭐. 잘 먹어. 우드뭐 먹을래요? 응. 어. 어. 너네는 뭐 먹을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안 먹어? 안 먹어야 빵먹고요 응? 빵 시켰잖아요. 시켰어? 응. 나 백미도 먹으면 안 돼. 나 백미도 먹으면 안 돼. 어, 세개 아, 시켰어? 아세개 시켰어? 30. 30. 3어 30. 30. 가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 맛은 괜찮아. <웃음> 너네 오케이. 한국에, 오케이. 한국에 휴게소 오면 난리 난다. 응? 한국에 휴게소 진짜 많아 먹었다. 참, 넌. 오, 맛어 아, 속이 싫어하네. 근데 반미는, 반미는 진짜 맛있어. 음, 음. 고맙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식사를 못해갖고 조금 늦어서 잘 먹는다. 네어 게임 알리바바, 알리바바 최 알리바바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우리 매니저는 엄청 danced 바쁘시네요 진짜 <목소리> 바쁘 <목소리> 도착했다 <목소리>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하롱베이 여기 호텔이야? 응. 빨간색. 빨간색? <웃음> 아 예전에 저는 이 호텔에 있었어. 여기. 호텔? 어. 빨매 사우나. 밑에가 민연이 많아요. 아 민년 많다고? 응. 여기에요. 여기야? 아, 나쁘지 않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짐을 풀고 돌도록 할게요. 들어오세요. <웃음> 이거 이거 누구, 누구 방이야? 우리 방이에요. 오빠 방이발른 쪽. 오빠 방. 아, <웃음> 아 오빠 <오빠방은 저쪽이야? 웃음> 응. 방은 저쪽이야. 알았어. 그럼 까방은 여기 남아요. 어, 아, 어, 아, 자. 오케이. 같은 층에 다 같은 층에 다안 되고. 우리 옆에도 돼요. 아, 응. 우리 옆에도 된다고? 응. 어 그래, 거기로 하죠. 응. 왜냐면 먼지 응.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 맞아요. 아빠 내가 러면가 저희 여기 귀 네, 저나라 오, 이쁘다. <웃음> 대박! 지금 여기가 침대가 두 개잖아. 응.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를 쓰는 게어 때. 여기 좋아? 응. 너네가 그럼 여기를 쓰고 응. 오빠가 저 방을 쓰면 저 방을 돼. 응. 그치? 오케이.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나가고 <웃음> 아 놀랬어? 아어 <웃음> 아주 정신 팔려갖고 둘다 아주 그냥 몰공원 있잖아 음. 몰공원 가서 비키니 입어야 돼요 비키니 사줄게 에이뭘해 뭐해 <웃음> 오마너 비키니 입 내가 비키니 입자 너왜 이래 나한테 피어 사면 음. 여기 게임은 다할수 있어 음. 음. 아. 예전에 여행이 유리하니까 아. 이 호텔에서도 소리를 들어요 아. 이렇게 아 그래. 어. 야, 너네 천사우다. 천사우. 한국에서는 되게 의미 있어. 천사. 아,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야, 치마. 치마. 야 미안해. 바다에 가니까 신발 타면 안 돼요. 아, 네. 바다에? 아, 그럼 새로운 신발이 필요해요? 그럼 오빠는 이나이나오이 그럼 이면나이 그럼 아, 오빠 이게 딱맞딱 맞아. 까이나이까이나이나까이나이나 홍거냐우싱 저기요, 오늘 모델일하는거 아니거든요. 그바한 국어. 네. 그 한국어. 젓가락 터 싱가이. 싱가이. 싱가이, 싱가이. 싱가이. Anh không thật t h á i Anh Được không thật trai Em xin cái n c à y n à h ư ợ m Không thấy là khá c t n h h này đi nhé Em ơi, các ạ bao nhiêu tiền 200 nhé 200, 200 ạ 200 120, 200 200, 200 120 2 <cười> cái này 120 t i cũng đủ anh Xin cảm ơn n h ah, á À không, không sao Ok, cảm ơn bạn Xin chào Xin chào Em ơi, t h t h ô i 치마가 신경쓰이는. 우리 놀이공원 먼저 가는 거야? 네. 그럼 어디 가? 까 하롱베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내일은 하롱베이. 아, 내일? 하롱베이 가면 6시간 걸어요. 4시간 걸 6시간? 걸어요. lại lại lại cái đây đứng lên em. í xuống ăn c h u a t a y thơ công cao vậy. Ok. Thì chắc ừ. hả? t h á t rồi. Đi về t i ế n h tái. Quay okay. lại em ơi, quay lại, chạy lại, chạy lại, lại. Nhưng mà chạy như điên c ứ vậy. Rồi, xinh g i 어? 모줬싱모줬싱못 줬어? 여여기가 바로 공원이구나 음. 좋다 너무 음, 해지아 음. 놀이동산 음. 이 더워 안될것같 <웃음> 문닫떴어요 초반에만 이렇게 공원이 문 열었어요. 아, 코로나 그렇지. 때문에 예전에 아... 항상 음, 열었는데. 아... 예전에... 그래 그럼 다음에 다음에 와야겠네. <웃음> 그래서 아, 공연 못 가겠네요. 자, 아빠 당근 해 먹어. 하나 당근 네. 야이십일에문 열어요. 이십일너네배안고프니 배고프면 <웃음> <웃음> 밥 먹자. 그리고 이제 투도 조금 크게. 배역 감아. 혀와 헤어 뜨 헤어 헤어 어 헤어 어 헤어 어 헤어 헤 헤어 헤어어 나래널찍 놀, 다 나는 찍어주는 널 찍는다. 는 <웃음> <웃음> 어, 아. <웃음> 밥 먹자. 밥 먹자. 오케이. 밥 먹자. 밥 먹자. 예전에 어. 여기 한 먹었어요. 맛있어? 그래 먹 먹자.